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거 뽑게요? 뭐예요 이거? 얘 누구야? <웃음> 이거 누구예요? 아 좋은 선수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안좋은거야? 망한거야? 알겠어 형명부3 내가 어쨌든 받는다니까 일단은 자그 다음에 어, 돈쓴거 같은데 에이전트고고? 오케이 에이전트오고 특수기술? 특수기술? 나드 오케이 일단은 포지션 이게 뭐야 그리고 뭐 눌러 여기서 뭐 눌러요 뽑기 뽑기가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누르고 아 공격수가 좋아요 무료 눌러요. 에이전트와 계약해요 한마디로. 자. 별 누르는 게 낫지. 음 응. 영입. 아, 좀 좋은 애 왔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뽑는 거구나. 아. 과연. 누굴까? 아, 정말 낯선 친구인데. 누굴까요? 누군데? 아. 이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하나 고르는 거야? 다, 다 주는 거야? 아, 다 주는 거라고 이제 미드필더? 어? 다 돈이 올라갔네? 무료에서 없어졌어 81이 좋아요 그 다음에 스쿼드로 가 스쿼드? 여기 특수기술? 이건 뭐지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이것도 하면 좋은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여영 눌러? 오케이 오케이 간다 과연 뭐가 나오는거지 이거? 마라도나네? 마라도나나왔다 와 다주는거야 자 뒤로 왔어 폴포그만 나와라 쟤 폴포그만 나와라 자 포키 각입니다 나는 이런 가차랑은 뗄수 없나봐 아 뒷모습이 좋지 않은데 이거 루크쇼 아니야 누구야 아 첼시 비야 아한번더해 어... 계속해? 블랙보리 제일 좋은거라고요? 오케이 한번또 간다 계속 뽑아요? 베컴이나 스코이스 나와라 두 번째 뽑기 각 나온다 나폴리 옷을 입었네 아 이건 누구냐 수염만 있어 얼굴을 모르겠잖아. 나폴리 라이트팩 79라 아 계속 간다 다 쓰라고 이거 요 부분만 편집해서 <웃음> 이거 올려도 재밌겠는데 자방오 파리 생제르이내말 아니야 이거? 음바페 아니야? 18번 음바페잖아. 아니네. 아씨 혹시 했네. 오 이카르디다 이카르디. 여 개꿀띠인데? 이카르디야 이카르디. 오 이카르디 썼다. 이카르디. 이카르디 썼어. 야 개꿀이다 이카르디 썼네. 별별. 아별별이 아주 좋아요. 야, 너무 고마워. 마라도노랑 이카네들이 톡톡 쎄면 되겠네. 야씨 개꿀이네. 자 폴포그바 아니면 포이스코스 기대합니다. 알겠어요. 꼬마 전송아이 내가 이거 끝나고 받아줄게요. 알겠어 알겠어 받아줄게 이따가. 그 닉네임만 잘 변경해서 신청해주세요. 아까 사, 사람 걸은 거리라고 했나? 자 이거는 폴포그바 어, 이거 포그바 아니야? 포그바 아니야? 아니네. 와퍼드네. 아씨 포그바인 줄 알았네. 아 이거는 좀별론인것 같고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값. 과연 블랙아니 골드 이게 나온다고 어디? 나는 얼굴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걸음걸이 내가 받을게요 이따가. 아, 현대야? 아, 올림픽 리용? 영어 시원치 않네. 아, 공, 공을 들고 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돈다 썼다. 간다. 이거 가차만 하는 것도 올리면 재밌겠는데. 자, 영입각입니다. 과연 과연 과연 과연 23번 데이비드 베컴인데 넘버는 아니네 아아아아아